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천연육수 순간버섯 육수인데요 이 순간버섯 육수는 물 500ml에 천연육수 한개만 넣으면 시원한 육수가 뚝딱 완성되는데 육수 한번 만들려면 시장보랴 손질하랴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천연육수 순간으로 이제 육수 만들어서 요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음식 맛도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옆에 보면 절취선이 있어서 이렇게 절지선대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 보면 옆에서 하나씩 꺼낼 수 있도록 편하게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천연육수 순간은 동결건조 방식으로 국내산 100% 자연육수 재료가 그대로 우러나 깊은 육수를 완성하는데요 버섯 육수는 포그버섯, 포고버섯 농축액, 소고기 농축액, 양파, 마늘이 들어가 구수한 버섯의 맛과 향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천연 육수 순간버섯 육수는 미역국, 떡국, 순두부찌개, 영양밥 강된장찌개 감자국 마파두부를 만드는 걸 추천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버섯육수로 간단하게 떡만두국을 끓여볼게요. 물 1,500ml를 넣고 다음은 천연육수 순간을 바로 찬물에 넣어줄게요. 떡국떡도 씻어줍니다. 계란도 풀어주고 후추도 달달 갈아주고 소금도 살짝 넣어주어요 대파는 쫑쫑 썰어주고 육수가 끓으면 만두와 떡을 넣어줍니다. 다진마늘 0.5큰술, 국간장 2큰술, 보글보글 끓으면 준비해 놓은 계란물도 넣어주고요. 마지막 간보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줍니다. 쫑쫑 썰어놓은 대파도 넣어주고 떡국의 풍미를 위해 참기름도 취향껏 넣어줍니다. 저는 두 큰술을 넣어줬어요. 이제 다된 거네요. 마지막 김가루도 올려줘야죠. 천연육수, 승관은 버섯육수 위에도 멸치육수, 채소 새우육수가 있으니 취향껏 골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